라라라또 놀았어요 특집편 <웃음> 떡국 끓이기도 네 저번에 했었어요 근데 또할 거예요 그쵸? 아, 네 그렇다네요 아무튼 재료는 미리 넣어놔봤어요 아 일단 도넛 몇 개랑 수박이랑 어미름모레 가루 같은 거랑 감자랑 액땜용 저주인형 그리고 달걀을 넣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자 아무튼 이걸로 빻아주시면 되는데요 약간 더 넣고 싶으시면 음.. 뭘 넣어야 될까요? 그냥 달걀을 더 많이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빻아볼까요? 깨지는게 정상이에요 짜잔, <웃음> 자 이렇게 다 깨지셨으면 됩니다. 안 깨진 것도 이렇게 다 깨요. 자 이제 달걀이 다 날아갔죠. <웃음> <웃음> 됩니다. 또도 빠질 거예요? 음, 뭐로 빠질까? 일단 달걀 해줘서 놓고... 그리고 다시 빠줍니다. 계속 빠는 거예요 늦게 줍니다 재료가 다날아가도서 지모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가 좋을까요? 택택택 그래, 수박에서 넣어봅시다. 음, 이 정도는 되지 않아? 안 깨지니나? 어, 됐고요 그리고, 열심히 갈아줄 칼날이 필요하네요. 유리까지 갈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갈갈갈. 갈갈갈. 갈갈갈갈갈 아싸, 다 갈았다. 이거 맛있게 계란을 더 넣어줍시다. 껍질이 다 날아갔네. 아주... 유리까지 가면 큰일 나겠죠? 자, 그리고 맛을 위해 물건을 좀 넣어줍시다. 햄버거 떡국이 아닌 것 같지만 참고로 떡이 없어서 그래요 떡 넣어주세요 따따따 빵 같은 걸로 채워 o k y 아 계란이 또 부족해졌네. 쫙쫙 다음에 좀더 r o 하게 돌아올 거예요. 아무튼 다른 것도 넣어 미역 맛있겠다 맛있겠다 미역도 갈아줍니다 미역국 같네 자 그리고 미역은 없애주고요 님님 님, 뭐하세요 그럼 들어가 다시 들어 <웃음> 다시 들어오세요 <웃음> 자꾸 튕겨나가네 잘 썰어줍니다 <웃음> 어? 잠깐만. 쓰러진다. 야, 목에. 잘 썰어줄 거예요. 자, 이정도는다 썰었네요. 이렇게 저고요. 님뭐 넣어줄까요? 음... 커피 넣어주신... 음... 그리고... 이런 것도 넣어주고요 <웃음> 잉크떡국인가? <웃음> 금자 다시 계속 해줍니다 네 이런 것도 넣어줘요 맛있겠죠? 칼날도 넣어줍니다 괜찮으세요? 이건 빼야겠다 그리고 초코마도 넣어주고요 자 이제 또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 하나 드실래요? 또 <웃음> 부시세요 아 어, 맛있겠죠 이제? 아니면 이제 나 빠졌을 <웃음> 것 같아. 빠졌을 것 같아. 좀좀 반성을 해야겠어. <웃음> 아니에요. 다시 오세요. 자 잠깐 탈출했었어요. 자. 이제 말로 해주시네요. 네. <웃음> 떡국 아니 떡국입니다. 떡국인데 왜 국이 없어요? 국이요? <웃음> 이렇게 물이 없어요. 물쪽이 한... 있잖아요. <웃음> 야 어떻게 떡오란 거야? 야 냄비 냄비 가져. 와 꺼냈다 대충 담아오는 척 담아 봅시다 가만히 으쌰 가자자 자, 가자자 그리고 또자 이정도면 된있 같으니까 한어 가만히 한 b 겠다빠빠 됐다 다 빠다 괜찮으세요? a 떡국을 직접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떡국을. 후후. <웃음> 님들이 직접 느껴봐요 자 칼날로 봐 볼까요 이제? 화면 안 나와 <웃음> 님발바닥 님 밖에 안 보여요 직관하세요 자 일단 액땜문에요요 여거랑자 <웃음> 아무튼 이렇게 있구요 나... 감자도.. 왜 이걸 찍어 감.. 이씨 <웃음> 오잠깐 재료 탈출했다 <웃음> 계란도 있어요 야 이거 오징어 언제 생겼어 이거는 도넛이랑 같이 섞여서 이색이 됐어요 중야부 카메라도 섞어볼까요? 카메라도 섞자 이제 파큐만 하면 끝입니다 어? <웃음> 너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. 자 아무튼 떡국이 다 완성됐네요. 이렇게 벗겨지시면 끝입니다. 오늘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어보세요. 네. 뭐부터 먹으면 되죠? 저 오징어 먼저 네. 나와보세요 저잘 나오나요? 네. 님.. 님.. 님 머리 <웃음> 때문에 가려져 <웃음> 오징어가.. 쌓이셨는데요? 어째, 어째, 어째세요? 유리도 오실? 유리요? 야, 강철요 유리네. 아잇. <웃음> 저.. 오! 야! 야! 어디 갔어? 야, 채 저... 물에 좀 씻고 올게요, 얘는. 저는 그럼 도넛을 좀 먹, 먹어보겠습니다. 아잇. 맛있네요. 많이 아프겠네요. 첨벙첨벙! 씻고 온다. 아잇.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세척을 해줄게요 어디가냐 자 세척을 하려면 와, 맛있다 <웃음> 그렇게 맛있었으면 죽었나요? 너무, 너무 맛이 이상해서 죽었습니다 <웃음> 자 여기서 세척을 해줄게요 음. 뭘넣어야될까아이키리 눌러서 자 세게가 좀.. 야장은 세게가 너무 작다 <웃음> 저렇게 씨게요 해서 좀 고정시켜봐 음. 짜잔 깨끗하게 씻어지고 있음 한쪽만 <웃음> 짠 즐거워 와연막 <웃음> 진짜 완전 쪼금했는데 붙여줍니다 왜요? 붙이라고 붙여줘 이거? 이거는 말리는 용도구요 말리다다 타죽겠는데? 그럼 이걸로 딱하시면 짜잔 그럼 이제 썸네일이나 찍읍시다 네 잠깐만요 제좀 꺼내 놓거든 어디서 찍고 싶으세요 뒤에 이것 좀 들을게요 좀가혀있은 상태에서 찍을 때요 주변에 좀, 이런 애들 갖다 둬야지. 으쨔. 좀 통화 시간이 더 <웃음> 없어. <통화 시간이 웃음> 음. 이 케이크도 넣었어. 근데 솔직히 이렇게 넣어놓으면 누가 봐도 떡국이 아니지 않을까? <웃음> 아무튼 이제 시읍시다넴 그럽시다 숨어있는 또... 제주처기 제주 보인다? 근데? 그냥 가운데 계세요 드릴게요네 네잠깐만요 이제 촬영한거야